자, 다음 곡도 갑시다 다음 곡은 여러분들을 위한 노래 지금 회사를 다니시느라고 알바를 하시느라고 제대로 못 쉬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노래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! 가겠습니다 놀아줘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은데 스승의 날은 수없서 평일입니까? 선생님 죄송합니다. 빨간 날인 줄 알았어요.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는 어버이날은 수없서 평일입니까? 부모님 죄송합니다. 미안하구나. <suss> I l a i d h o l a o